버섯에 대파에 막창 그리고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. 와. 깻잎도 들어가 있네요. 엄청 크지 아, 맞아. 아. 막창 이 저렇게 아. 많이 들어갔다고? 아니 근데 애들이 이뻐. 포야니 이뻐. 예. 여기 사장님이 막창을 진짜 잘 삶으셨어요. 아. 실례하겠습니다. 정골놔드릴게요 와. 일단, 국물. 일단 국물만 좀만 마. 아, 자, 자, 자, 갑니다, 국물, 갑니다. 갑니다. 자,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. 60분. 시작. 마이스내 스타일이건 내 스타일. 찐해요. 지금 내장. 찐해요. 지금 내장. 자, 국물 마십니다. 와. 속이 풀리나 보네. 요 아, 아. 아 풀리나 봐네 야, 이 정도는 야, 매콤하니 얼큰하잖아. 아, 어, 너무 맛있겠다. 아, 당뇨다 우와, 와 닭몬. 어? 와 안에 닭몬이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. 와건더기 진짜 신하다. 아저 너무... 아, 막창 너무 먹고 싶다. 응? 아 너무 맛있겠다. 어 아, 막창 어떻게 할 거야 저거. 아 참하고 잘하네. 가자. 갑니다. 둘이 심어서 갑니다. 아우 이쁘게 먹었어요. 음음음음 엄청 탱글탱글하 어. 응. 이름 꽉 차네, 커 가지고. 음. 나 너무 궁금한데? 음. 음. 아 소영 씨도 먼저 깨네요, 일단 내용물부터. 면치기 면치기 당면치기 당면치기. 아우 맛있겠다, 맛있겠다, 진짜. 맛있겠다. 진짜. 어우, 이 조합 괜찮다. 나 당면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. 어. 면치기. 매장 미리 나 살까나? 냄새 하나 봤나? 약간 막창의 고소한 맛이 배어있어 국물이 그렇게 느끼하지 않고 되게 얼큰해 시원하다 음, 맛있어? 응 <놀람> 네. 네. 내장 누린내 하나도 안나네냄장 하나도 안나 응. 일단 난 소스도 너무 궁금하거든? <놀람> 막창을 꿰고 있어요 오, 세 개를 요거한번 새콤해요. 간장인데, <웃음> 까만 거~ 섞어가지고 일단 기본나 따라 먹어봐게요 짜란 이거 완전 <웃음> 느끼함 딱 잡아줘 새콤해 그리고 상큼하다 자, 이번엔 두 번째 소스. 이거는 된장인가? 얘는 란국 <웃음> 소스인데. 빵. 어 빨갛게. 음 약간 초장 맛나 약간 초장 맛 근데 그래, 낙창을 초장 이런 거에 맞아 잘 찍어 먹어 지방에 가면 순대 초장 같은 거에 찍어 먹는 지역 있잖아 아 그런 느낌 그래, 그래, 처음은 초장 맛인데 끝 맛은 되게 담백해 나 따라 먹어 봐야겠다 이렇게 먹는 것도 기술이네 음, 초다 언니 이렇게? 그렇지 응 음, 그렇게 언니 잘했어요 이렇게. 음. 이렇게 이렇게 근데 먹는 표정만 봐도 진짜 쫄깃쫄깃한 그 식감이 그... 느껴져요 지금 아니 좋다. 응? 습관이 진짜 맛있는 거 먹는다. 원래 이 준희 씨는 내가 봤을 때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좋아. 그렇죠? 애들 없이. 네. 오랜만에 휴가야.